얘는 마이너스 단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전돼 가지고 플러스 단계를 뛰는 거고 얘는 대전돼 가지고 마이너스 단계를 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반대라는 거군요. 네, 얘도 반대그거 음. 얘는 마이너스 단계. 얘가 이 금속 판이 플러스면 얘는 금속 박이는 마이너스고. 어 금속 판이 마이너스면 금속 박이는 아 금속 박은 플러스. 얘 도체일 때예요. 도체일 때. 어우네 알겠습니다 나는 <웃음> 물체를 가까이 할 때는 네. 이게 부도체인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금속박이 그냥 벌어지지 않아요 안된다 오. 오 완전 이게, 신기하다 이게 이이 이 물체가 도체일 때만 더벌어져요 아, 아까는 부도체일 때도 전전기 유도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검정기일 때는 안돼요 그니까 러 이게 대전이 되나 대전이 되어있지 않나 검정기 대부분안쓸수 있다는 거네,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오, 만약에 벌어는다면 그거는 대전, 그 대전체가 그대전 아닌 거. 대전체가 오, 아닌 거. 오, 되게 좋다. 그래서 대전체를 검정기에 가까이 할 때. 얘가... 아,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룡소 구독자 여러분. 홀즈에서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